이런 눈물로 TV조선 미스터트로트 토크콘서트 예고입니다. 4월 6일 목요일에 방송되는 미스터트로트 토크콘서트에서는 탑세븐이 럭셔리해 보이는 탑세븐하우스를 찾아 화려한 디너 파티를 하는 모습이 방송됩니다. 이 자리에는 그간 든든한 힘이 되었던 마스터들도 함께해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탑세븐의 춤과 노래를 감상하고 즐기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또한번 채널 고정하게 만듭니다. 화러보이스 박지현이 경연에서 불렀던 명자야를 진의 성이, 또 박지현이 불렀던 대전 블루스를 안성훈이 부르는 색다른 감상의 시간도 시청자들을 위해 선사한다고 합니다. 우리의 우리의 애들 덕분에 호을가다 어. 아, 어, 어? 할만하네. 여러분 들 이제 게도 놀랍게도, 놀랍게도, 놀볼게도볼랍게도 놀랍게도, 놀랍게도, 놀랍게도, 놀랍게도, 놀랍게도, 놀랍게도, 놀랍게도, 놀랍게도, 놀랍게도, 놀랍게도, 놀